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 3년 전 농막 지으면서 달았던 led 등이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을 교체하고 이쪽이 싱크대인데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 할때 전등을 등지고 해서 좀 어두워요 그래서 싱크대 위쪽에 작은 등을 추가로 달 예정입니다 그 전에 지난번 농막 영상을 보고 농막에 도전해보고는 싶은데 전기공사가 엄두가 안나서 망설여진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농막이나 간단한 창고 짓는 기준으로 전문적인 거 말고 간단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전기작업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건축을 할 때는 법적으로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되는데요. 창고나 농막 같은 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 그래도 전기라는 게 워낙 위험하고 또 감전 위험도 있고 또 시공을 잘못했을 때는 화재 위험도 있으니까 영상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들께서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선에 관한 건데요. 처음 농막 찔때 어떤 걸로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검색도 많이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전선 종류가 너무 많고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와요 hiv 선 vctf 선 로맥스 선 sv 선 cv 선 dv 선 근데 우리가 전기공사 하러 다닐 거 아니니까 다른 건알수 없을 것같고요 세가지만 알면 되는데 vctf 라는 연선 그리고 hiv 라는 단선 그리고 또 동력선 또는 인입선 이라고 부르는 cv선 이렇게 세가지만 알면 어 기본적인 전기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선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내 작업에 맞는 전선 굵기하고 전등하고 스위치 그리고 콘센트 연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vctf 선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많이 보는 선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 전원선하고 멀티탭 같은 것도 다 VCTF선입니다. 판매하는 건 어, 보통 검은선인데 이 안에 두 가닥이 들어있으면 2C, 세 가닥은 3C, 네 가닥은 4C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세 가닥짜리 3C를 많이 사용합니다. 전원선 두 가닥, 어스선 한 가닥 이렇게 세 가닥인데 피복을 벗기면 실처럼 가느다란 전선들로 되어 있고 이게 전선 자체가 부드럽고 작업성이 좋아서 바깥에 웨딩을 단다든가 아니면 모자를 단다든가 그럴 때 전원 연결선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연선이라는 단어가 부드러워서 연선이 아니고 여러 선이 꼬여있다고 해서 연선이에요. 두 번째는 단선 HIV 선인데요. 아파트나 주택에 벽에 들어있는 매립 전선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 콘센트나 스위치 떼보면 다 HIV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흑색, 백색, 적색, 청색, 황색, 녹색 예, 이렇게 여섯 가지 색상으로 나오고요 피부관에 하나의 구리선으로 되어있어서 조금 뻣뻣한데 열이나 주위 온도 변화, 습기 같은데 강하고 자급성이 좋아서 건물 매립전선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농막 지을 때 매립선들 이걸로 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hf ix 라는 전선이 있는데 그 광급 공사나 아파트 같이 규모가 있는 건물 건축 시 사용합니다 어, 모양은 같고 이 바깥을 감싸는 피복 재질이 달라요 화재시 불이 잘 안나고 유독물질이덜 나오는 건데 습기에 약해서 누전이 잘 나요 어, 습기가 있을만한 곳에 사용하면 안되는데 iv 전선 hiv 전선 hf ix 전선이 다 같은 모양입니다 바깥 피복이 일반이냐 내열 이냐 나연이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나라에서는 난연 전선을 자꾸 쓰라고 하는데 습기 문제가 해결된 hf ix 전선이 나왔나는 모르겠는데 자급성도 안좋고 해서 소금의 현장이나 주택 짓는 데서는 여전히 hiv 전선을 많이 사용하고 또 판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력선 이라고 부르는 cv 전선 인데요 정확하게는 tfr cv 전선 인데 fr이 나년 이라는 뜻입니다 어,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게 다 t f r cv 전선 이라 그냥 cv 전선 이라고 부르고 cv 전선 주세요 그러면 tfr cv 전선 줍니다 전봇대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선 계량기에서 분전함까지 가는 선으로 많이 쓰시고요 어, 전기 많이 필요로 하는 어, 공장의 기계 전원선 같은 데 그런 걸로도 많이 쓰십니다. 제공 후에도 계량기에서 농막분재함까지 들어오는 전기는 CV전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전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어, 이제 규격하고 내 용도에 맞는 전선 굵기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전선 굵기는 스퀘어로 표시하는데 이게 단면적이라는 뜻입니다. 1.5, 2.5 그 다음에 4, 6, 10 이렇게 나가고요. 더 굵은 것도 있어요. 한정 규정에 가정용 3kg 기준 어, 메인 차단기는 30A짜리 그리고 분기 차단기는 20A짜리 어, 전선은 2 5스퀘어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어, 농막 제작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입선은 TFR-CV선으로 어, 6스퀘어를 권해드립니다. 농막 내 내선은 hiv선 2.5 스퀘어 색상은 흰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세가지 준비하시면 되고요어이 색상은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 외등이나 관수용 펌프는 vctf 2.5 스퀘어로 하시면 됩니다 용량이 2500W가 넘어가는 전기 제품은 차단기에서 콘센트 하나를 단독으로 쓰거나 hiv 4 스퀘어로 하시면 됩니다 어, 전기 온수기, 전기 판넬, 인덕션, 전기 온풍기 같이 어,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이 있죠 어, 전기 제품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시면 와트스루를알수 있어요 cd관은 난연 16mm 로하시고요 어, 스위치나 콘센트 박스는 어, 노출로 하실때는 이 노출 콘센트 박스 어,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매립으로 하실때는 이거는 지금 어, 콘센트 박스가 아니고 메인 박스인데 예, 이렇게 생긴 사각형으로 생긴 콘센트 박스가 있어요 매립 예, 콘센트 박스는 이렇게 철로 되어 있거든요 어, 이걸 구매하시면 됩니다 콘센트 박스나 스위치 박스에 cd관 연결하실 때는 예, cd관 커넥터인데 이걸 풀어서 어,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여기에 cd관을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전선을 연결하실 때는 어 이게 전선 커넥터 라는 거 있거든요 요 전선 커넥터 피복을 벗기시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어 요두 개가 특혈이 된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선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결선을 해야 되는데 결선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죠 보통 농막 작업은 전기가 농막까지안 들어온 상태에서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내부에 콘센트, 스위치, 전등 작업을 다 하시고 메인 차단기 올리시고 그 다음에 분기 차단기 하나씩 올리세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필이 메인 차단기 내리시고 작업해야겠죠. 그 다음에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노출된 채로 그러니까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채로 차단기 올리시면 안 되고요. 콘센트고 전등이고 연결 다 마무리하고 차단기 올리세요. 이제 결선방법인데요. 쉬운 콘센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콘센트는 보통 마감이 끝난 바닥에서 30cm 전으로 달고요.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전으로 답니다. 콘센트는 1회로당 그러니까 차단기 하나당 4개에서 6개 달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W가 넘어가는 건 어, 따로 차단기 하나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먼저 분전반에서 cd관 연결하시고요. 어,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죠. 차단기는 전선이 흔들림 없이 연결하시고요. 전선 두개를 빼서 어, 콘센트에 계속 연결해 나가면 됩니다. 콘센트 뒤에 전선을 꼽을 수 있는 어, 커넥터가 있어요. 어, 여기에 이렇게 꽂기만 하면 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콘센트 하나만 쓰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연달아 사용하실 때는, 어,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다음에 또 콘센트를 달면 되는 거죠. 어, 이 배선이 아래 위로 있는 건 연결이 된 거예요. 이 빨간선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진 곳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전등 연결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cd 간 연결하시고요. 어, 전선 하나는 전등으로 바로 가고 다른 하나는 스위치를 통해서 전등으로 가면 됩니다. 전등으로 바로 가는 선은 백색선을 이용하세요. 아까 색깔마다 이유가 다 있다고 그랬죠.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전등을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분전반하고 전등이 가까우면 첫 번째 방법을 쓰시고요. 분전반에서 전등보다 스위치가 가깝다면 어, 두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두방법 모두 한선은 전등으로 가고 한선만 스위치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콘센트하고 마찬가지로 스위치도 전선을 꽂을 수 있는 커넥터가 있어요. 꽂기만 하면 체결이 된 겁니다. 2구 스위치나 3구 스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 2개나 3개가 한 곳에 붙어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것도 스위치가 붙어있다 뿐이지 방법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웬만한 전기공사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어스 접지하고 중선선 찾기입니다. 아까 전선을 백색, 적색, 녹색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선 색깔마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녹색선이 접지에 쓰는 선입니다. 접지는 전기 제품에서 누젠된 전기를 땅속으로 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콘센트, 전등 모두 연결하셔야 됩니다. 콘센트 몸체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와있어요. 녹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어, 이게 마지막 콘센트라그러면 어 여기서 녹색선이 와서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또 콘센트를 쓰실 것 같으면 여기서 또 다음에 연결할 콘센트로 갈 접지선을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선은 다음 콘센트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CD관 속에 백색, 적색, 녹색 선이 3개가 들어가는 거죠 등에도 보면 이렇게 접지하라고 녹색선을 달수 있게 해 놨어요 콘센트나 전등에 연결된 녹색 접지선을 모아서 그 다음에 농막 밖으로 빼서 접지 봉을 땅속에 박고 거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1m 짜리 접지 봉이 3000원 정도 하는데 이 접지 봉 끝에 전선을 연결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가전제품 만질 때 찌릿찌릿 전기가 오면 접지가 제대로 안된 겁니다. 꼭 접지 하시고 사용하시고요 두번째는 중성선을 찾는 건데요. 이것도 좀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것 같은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단기에서 나오는 전선이 두 가닥인데 두개다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한 선은 전기가 흐르고 하나는 안 흘러요. 그 전기가 안 흐르는 선을 찾는 겁니다. 두선 중에 전기가 안 흐르는 선이 그 전등으로 바로 가야 하고 전기가 흐르는 선이 스위치로 가야 합니다 중성선을 전등에 연결하면 스위치를 켜기 전까지는 전등에 전기가 안 가겠죠 근데 반대로 전압선을 전등에 연결하시면 스위치를 꺼놔도 전등에는 전기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두꺼비집 있고 백열전구 많이 쓰고 그럴 때 어, 스위치 꺼놓고 전구 관하는 데도 전구 만지면 어, 전기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습기 많은 목욕탕이나 부엌 같은 데가 많이 그랬어요. 그게 전압선 하고 중성선 하고 바뀌어서 그래요. 어, 이건 밭에 모자를 다시거나 아니면 밖에 전등을 다실때 어, 스위치가 있는 건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아까 그림에서 백색선이 전등으로 바로 갔죠. 어, 보통 중성선을 백색으로 많이 연결합니다. 어, 중성선 찾는 방법은 여기 금전기라는 게 있는데 4000원 짜리입니다. 어, 전기가 흐르는 데 갖다 대면 삐삐 하면서 불이 들어와요. 이걸 전선에 갖다 대서 불이 들어오면 전압선 안 들어오면 중성선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선이죠. 그걸 어, 전등에 연결하고 전기가 흐르는 어, 전압선, 하트선 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 스위치에 연결해야 합니다. 근데농막을 지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죠. 그럴 때는 차단기에 전선을 연결할 때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차단기에 오른쪽에 백색이면 오른쪽에 백색, 왼쪽이 백색이면 왼쪽이 백색 이렇게 일정하게 하면 나중에 전기를 연결할 때 에, 중성선을 찾아서 어, 같이 연결하면 예, 전체적인 백색선은 중성진는이다 되는거죠. 그리고 cd관 안에 전선 넣는건 요비선 이라는게 있어요. 어, 요비선을 넣고 전선을 묶는 다음에 당겨 내는 건데 농막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요비선까지는 필요 없고 전선 끝을 테이프로 감으시고 살살살살 밀어넣으면잘 들어가요. 뭐 길이가 길면 잘 안들어가는데 농막은 규모가 작으니까 잘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전기작업의 기본적인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간단한 전기작업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도 전기는 위험하니까 두번 세번 확인해가면서 작업하세요 그리고 이제 전등을 달건데요 전에 전등이 달려있던 데는 떼내고 달면 되는데 싱크대 위쪽에는 배선이 없으니까 싱크대 위쪽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어, 등쪽으로 가는 배선을 빼서 전등을 달 겁니다. 어, 지금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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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작업은 다끝났고요 어, 전등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켜주세요 어, 굉장히 밝네요 새거라서 그나요 어, 부엌쪽도 등을 하나 달았기 때문에 설거지나 부엌일 할때 어두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